자, 오늘은 음. 봄똥나물을 해 먹자. 예전에 너를 봄똥나물 안해 줬는데 오늘 봄똥나물 좀해 줄게. 친슨하고 음, 음. 다른 건가? 나물, 봄똥나물. 나물? 응. <웃음> 봄똥나물 해서 밥 비벼 먹게요. 응. 아, 비벼 먹는다고? 이게 흙이 있어서 흙이 있어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쳐야돼 이런데를 손으로 문대줘야 돼 이렇게. <놀람> 내가 오늘 양은냄비다 끓이는 거야. 음. <웃음> 얇으니까 금방 끓잖아. 소금을 좀 넣어주고 반 숟가락 정도 음. 넣어도 되겠지? 그치 음. 봄동 남으로 내가 안 먹은 거고. 응. 안 했어, 봄나 남. 한 1분 정도만 데치자. 음. 너무 너무 풍 데치면 맛 없어. 이거 좀 송송 썰어갖고. 여기는 마늘 반 숟가락 된장도 반 숟가락 이거 멸치 액젓 액젓도 한 숟가락만 넣고 이제 간을 봐서 싱거우면 좀더 냈더라도 다진 파 적당히 깨소금 참기름 깨가 너무 적은것 같으지? 깨? 응좀더 음, 내야 되겠다 잘보고 딱 맞다. 음 맛있어. 입맛도네 이거 먹으니까. 맛있어? 음. 음 맛도 좋은 음, 맛있어. 딱한 접시. 범똥나물. 음 범똥 된장 넣고 넣는 범똥나물. 범똥, 된장무침나물. 포인트. 포인트. 깨또 뿌려? 응. 깨가 넘쳐. <웃음> 깨 보여서야 난. <웃음> 이렇게 범종나물요 무쳤는데요 입맛이 확 도네요. 아한 어, 번쯤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.